잠깐. 만 아야, 야이 그런 실수를. 뭐 같이 떼를 만들 거야. 안돼. 안 놓아줘.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지 몰라 아저좀까요 죽일까요? 아저저 지금 제가 뚫렸어요 저도 아까 조사를 해나가니까 오! 흑백이 어. 아깨 새피하요고 하면 죽어야지. 오 잡아, 오 성승. 반격다오 이기셨나? 오이다나에도 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, 미안해. <웃음> 어. 어. 뭐야? 뭐야? 아, 나 끌려가요. 그냥 펴볼까? 펴펴펴 어, 펴, 펴. <웃음> <웃음> 아마 필드 기로 바로 가 드가 되는건 버섯 과 밖에 없지않 을까요. 아 어... 어, 이게 피링안된다나아 삐삐 천이고 할게. 맞아. 아름무선생 얘들 야. 오, 뭐야. 소약안 됐다. 어! 친구야, 예, 뭐하니? 제 배달통 왔다, 배달통. 네. 아, 야. 되게. 너 저거 뒤에 몇 들어갔지? 아 <웃음> 아이고